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예로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알았던 우리 민족은 노래, 춤, 악기, 놀이 등 멋스럽고 다양한 전통 음악 유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주되고 있는 전통악기가 7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국악의 우수성을 더욱 빛나게 하죠.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에서는 대표적인 국악기라고 할수 있는 가야금을 배워보고 다양한 악곡들을 연주하며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텐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바른 자세와 기본 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는 좋은 연주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가야금은 바닥에 눕혀두고 그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습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높이 올라오도록 오른발을 왼쪽 무릎 밑에서 앞으로 살짝 뻗어 왼쪽 무릎의 높이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몸을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오른쪽 무릎이 정면을 향하도록 해주시고 허리는 펴주세요. 이제 앞에 있는 가야금에 들어 몸쪽으로 가져와 오른쪽 다리 위에 얹습니다. 가야금 뒤편의 돌괴가 오른쪽 무릎에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가야금이 흔들리거나 미끌리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가야금을 연주할 때 바른 자세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르게 자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벌써 훌륭한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거울이 있다면 거울 앞에 앉아 꾸준히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바른 자세가 몸에 자연스럽게 익도록 하면 더욱 좋겠죠? 다른 자세로 앉아 가야금을 연주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가야금을 연주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가야금을 연주할 때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오른손은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고 왼손은 줄을 흔들거나 눌러서 소리를 꾸며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 검지, 엄지, 중지로 줄을 뜯어 연주하는 오른손 뜯는 수법을 익혀 볼게요 검지로 연주하는 수법입니다 먼저 오른손을 펴고 악수를 하듯 세워주세요 그 상태로 오른손을 가야금 현침 오른쪽에 붙여 얹어줍니다 현침은 가야금 머리 쪽에 줄을 받쳐주고 있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마치 줄이 누워있는 베개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세 손가락은 편 상태로 두고 검지 첫번째 마디에 엄지의 끝부분이 닿도록 모아줍니다. 검지와 엄지가 만나 작은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지도록요. 이때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하게 손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소리내고 싶은 줄을 향해 오른손을 왼쪽으로 눕혀 줄에 검지를 겁니다 검지 첫 번째 마디의 5분의 2 정도를 줄에 걸고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며 줄을 뜯어주세요 손가락이 아닌 손 전체가 감았던 줄을 놓치며 오른쪽으로 눕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같이 해볼까요? 위에서부터 여섯번째에 있는 줄을 뜯어 소리내 보겠습니다. 박자에 맞춰서 세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한줄한줄 한줄 이동하며 연주해 볼 텐데요. 가야금 가장 위에 있는 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줄부터 12번 줄로 천천히 이동하며 박자에 맞춰 연주해주세요. 이동할 때에는 부드럽게 팔 전체가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고 손목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바른 자세로 준비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12번 줄부터 1번 줄로 이동하며 연주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검지로 뜯는 수법을 익혀 보았는데요 이 수법은 가야금 연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으로 앞으로 가장 자주 연주하게 될 수법입니다 악보에는 음표 위에 검지 즉두 번째 손가락을 나타내는 숫자 2로 표기되고 대부분은 생략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엄지 수법입니다. 엄지 수법은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검지 수법과 마찬가지로 엄지, 첫 번째 손가락을 나타내는 숫자 1로 표기합니다. 악보를 볼까요? 레 부터 솔 까지 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레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인 솔에는 숫자 1로 엄지로 연주하라고 하고 있네요 아무런 표기가 없는 레, 미, 미, 레는 숫자 2가 생략되어 있고 검지 수법으로 연주하면 된다는 사실 앞 내용을 잘 들은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직접 연주를 해보기 전에 선생님의 연주를 볼텐데요 보고 계신 악보를 검지 수법으로만 연주했을 때와 표기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음, 소을 엄지 수법으로 연주했을 때를 비교하여 보여드릴게요. 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검지수법으로만 연주했을 때보다 엄지수법을 더해 연주했을 때 동선이 줄면서 훨씬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답니다 이제 직접 연주를 해볼게요 엄지로 연주할 6번 줄 솔에 엄지를 걸고 앞으로 밀며 뜯어주세요 검지수법과 달리 지탱해주는 손가락이 없어서 조금은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세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이제 악보대로 연주해볼까요? 레 미는 검지 수법으로, 솔은 엄지 수법으로, 다시 미 레는 검지 수법으로 연주하시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역시 세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중지를 이용한 수법입니다 중지 수법은 악보에 숫자 3으로 표기되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옥타브 아래의 음을 뜯을 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꼭이두 가지 경우가 아니더라도 악보에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중지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중지 수법은 엄지로 손가락 마디를 짚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검지 수법과 방법이 동일합니다 중지를 소리내고자 하는 줄에 절반쯤 걸고 반원을 그리며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느낌으로 뜯어주세요. 너무 약하게 뜯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고 또 너무 강하게 뜯으면 고르지 않은 소리가 날수 있으니 적당한 세기로 뜯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번 줄을 뜯어볼게요. 3번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엔 4번 줄을 뜯어볼까요?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이번엔 검지 수법과 중지 수법을 번갈아 연주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방금 연주했던 4번 줄은 검지로 1번 줄은 중지로 연주해보겠습니다. 손가락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려와서 6번 줄과 2번 줄을 같은 방법으로 연주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줄씩 내려와 7번 줄과 3번 줄 번갈아 연주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벌써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본 수법을 세가지나 배우셨네요 이제 방금 배운 검지, 엄지, 중지로 뜯어서 연주하는 오른손 수법을 이용하여 학교종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벌써 연주를 할수 있냐고요? 지금까지 고고가야금을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라면 물론 가능합니다 악보를 보며 선생님이 연주하는 학교종을 먼저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연주해 볼 차례입니다 음표 위의 숫자는 검지로 연주해야 할지 엄지, 중지로 연주해야 할지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고요 음표 아래의 숫자는 몇번 줄을 연주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천천히 악보를 따라 연주를 해볼게요 틀려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 자신 있게 또 즐겁게 연주해 볼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번더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바른 자세와 검지, 엄지, 중지로 줄을 뜯어 연주하는 수법을 익히고 짧은 곡도 연주해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또 평소 잘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뻐근하고 아리시죠? 하지만 이렇게 금세 멋지게 한 곡을 연주한 걸 보니 다음 시간이 더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고고가야금과 즐겁게 가야금 연주하기로 해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이었습니다. 안녕!